안녕하십니까. 엠스톤 배민석입니다. 아, 여기는, 그, 일산, 고향에 위치한 삼성 리슈빌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11개 동에 1000세대가 조금 넘게 있고요. 어, 아, 여기도 저희 엠스톤 장비, 어, VMS512하고 다스 스토리지 한 대, 24배짜리 다스 스토리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카메라도 약 500개가 설치되어 있구요 네, 잠시 후에 설치된거 음.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NDS 공사에 는그 디스플레이를 어, 여기에는 실내 관리소 쪽 앞에 음. 영상을 모아놨구요 어, 두번째는 어, 그 외곽카메라 어, 쓰레기장이라든지뭐 보행로 를 갖다가 디스플레이 해놨고요. 여기에는 여기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라든지 뭐 리뷰실, 화장실 근처 이렇게 책방 이런 것들을 모아놨고요. 잠깐만요. 저 지금 들어왔거든요. 시기 내주세요. 여기 주차장 지금 월요일 지금 갑시다. 이걸 갖다가 전부 다 모아놨어요. 네. 네 지금 작업하고 방금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네.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해드렸습니다. 네. 예, 삼성 리슈빌 삼성 리숍이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n d s 공사 부대가 들어가 있고요 어, NDS04 부대는 여기 밑에 이렇게, 이렇게 한 대씩 부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모니터는 여섯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VMS는 오일리 오. VMS가 데 있고요. 네, 네, 여기 되고요. 밑에 다스 소리지 18테라송 이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뒤쪽에서는 음, 저희 김강인 과장이 어, 열심히 카드랑 엔드 EMS랑 어, 채널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는 지금 cms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 근데 경비 초소가 세군데가 있는데 초소마다 또 cms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설치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 어 영상을 갖다가 각 동별 받는 데를 보고 있습니다 네, cms에 대해서 잠시 간단 추가된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이, 여기, 기존에는 여기, 이렇게, 고정된 바드포마 있었는데, 여기 키를 하나, 화면 모드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모드를 변경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가 병합. 이런 식으로 병합. 확인하시면, 이런 식으로 모드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병합. 이런 식으로 바꿔서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고요. 어, 기본으로 이제 만드는 것도 여기에 보시면 화면 모드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화면 모드를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드를 똑같이 비디오 월에다가 지금은 이렇게 모드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모니터 어디? 한군대에다가 전속에서 띄우면 이런식으로 바뀐 모드 화면 모드로 이렇게 출력을 시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개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만이 정도면 병합 여기에만 병합 여기에 병합 뭐 원하는 모양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런식으로도 출력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 영상을 5월에다가 뿌리 주실 수 있습니다